이 V는요. 네. 이거는 여기서 과거형, 과거형을 쓰고요. 네. 여기서는 조동사의 과거. 네. 네. 동사 원형 쓰고요. 와, 여기서는 네. 그리고 이거는 해드피티 쓰고요. 네.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I V. 아, 네. 이렇게 와요. 네네. 요거 요거 이렇게 있는데요. 네. 지금 뭐뭐라면 네. 뭐뭐 할 텐데. 현재로 해석해요. 아, 지금이라는 단어. 아. 선생님, 네,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? 내가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네. 가르칠텐데.